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기본 새벽 3시에 자는데, 새벽 2시에 자다가, 요즘에는 새벽 1시에 잘수 있게 됐어요. 5시 쪽팔려 5시 쪽팔 지금 나갈 준비하려고요. 아, 근데 지금 저희 집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에 난리가 났거든요. 한달 동안 엘리베이터가 안 된다는 거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집몇 층인지 아세요? 우리 집 22층이에요 22층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얼마나 힘들게 집을 왔다 갔다 하는지 아 그리고 저 여러분께 자랑할 거 있어요 어 제가 엄청난 거를 땄어요 음그 엄청난 게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여러 분 보여드리려고 안 듣고 있었어요 뭘까요? 짜잔! 아니 짜잔! 보이세요? 국립국어원에서 왔어요 짠! 이건 바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자격! 한국어 교원 2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한테 따로 준 거예요 멋지지 않나요? <웃음> 아니 뭐그 정도 멋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음 나름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따는데 2년이 걸렸거든요. 세종 사이버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어 학과를 선택해서 여기를 다닌 거죠. 이 자격증 있으면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굉장히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장래희망 쓰면 항상 1위가 저는 어 대통령 2위가 과학자 3위가 선생님 이렇게 순서가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따는데 좀 힘들었던 게 제가 가이드 를 했죠 가이드 일 진짜 바쁘거든요 아침 뭐 7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나고 밤 10시에 끝나서 새벽 1시까지 유튜브 편집하고 그렇게 하면서 요거 시험도 치고 자격증 준비도 하고 다 병행을 한 거예요 이세 가지를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혹시 몰라요 나중에 제가 유명한 선생님이 될지 엘리베이터가 저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걸 몰랐어요 그냥 날 이동시켜주는 이동수단인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의 존재였어요 꼬북 꼬북 꼬북 자, 내려가는 김에 우리 아파트 풍경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에 산책로가 있는데 되게 좋아요 여기 막 롤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택배 받았으니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 덕분에 그나마 제가 좀 살이 덜 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살만 찌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걸로 살아 힘들어 말안 할래 솔직히 말해서 1층부터 15층까지 가는 건 괜찮은데 15층부터는 좀 약간 막침밀 몰려와요 <웃음> 아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또땀 흘렸네 또 샤워해야 되네 이 더운 날에 어. 안녕하세요 오시쪽팔려오시 쪽패려 방금 나갔다 와가지고 편집을 좀 했거든요. 지금 낮잠 조금 자려고요. 제가 어저께 되게 새벽 늦게까지 편집을 하다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낮잠 좀 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잘때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성대결절이 왔어가지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이 건조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습기를 사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 1편에서도 보여드렸는데 귀엽죠 귀엽죠? 시바예요 시바 그러니까 이게 시바 가습기니까 시바습기 욕한 거 아니에요? 아니 말 그대로잖아요 시바습기 음. 그래서 이 시바습기를 요렇게 틀면 이렇게 습기가 나와요 시바한에서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틀고 자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건조해지거든요 다이소에서 파니까 여러분도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도 시바가 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불면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다크서클이 좀 심한 편인 거 아세요? 아무래도 요즘에 제가 일을 안 하다 보니까 힘든 게 없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게 있나 정신적으로는 좀 힘들긴 하다 음, 그래서 아마 불면증이 더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진짜 구매를 한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공유 좀 할게요 바로! 따단! 온열 안된데요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잠을 빨리 자면 새벽 3시 그때쯤 자요 그렇다 보니까 막 다크서클도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하루종일 피곤한 거예요 몸이 그래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누가 이걸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볼까 뭐 가격 보니까 가격도 별로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구매를 했는데 효과는 솔직히 말해서 확실히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쓴지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다크서클이 없어졌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기본 새벽 3시에 잤는데 그래도 조금 조금씩 줄여졌어요 새벽 2시에 자다가 요즘에는 새벽 1시에 잘수 있게 됐어요 여기 보면 여기 ON o n 누르고 온도 조절도 할수 있고 타임 15분 30분 1시간 이렇게 하면 이게 따뜻해져요 오, 지금 벌써 좀 따뜻해지고 있는데 이거를 눈에다가 하고 자면 확실히 눈의 피로가 줄어들고 잠이 빨리 와요 어, 저는 거기 하나에서 진짜 뿅 갔죠 여기에 여기 안에 보면 여기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거 밖에 피는 그냥 세탁기에 빨면 되더라고요 어, 향도 좋아 향 그리고 여기 안에 라벤더 향이 갈수 있게 하나를 더주더라고요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좀병장인것 같아요 보세요 불면증도 있죠 목소리 성대결절도 걸렸죠 거기에다가 마음도 아프죠 왜 일이 없으니까 요즘에 사는 게 사는 거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이라도 저한테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요걸로 그냥 보조 배터리 거기에 그냥 꽂아서 쓰면 돼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만약에 피곤하다 그리고 너무 밝다 그러면 안대를 끼고 그냥 자면 돼요 이렇게. 어, 불빛 들어온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저는 좀 잘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아휴.